신쿡. 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만드는 영상은 여기 지금 막 밥하고 있어서 시끄러운 점 양해해 주세요 이게 바로 궁채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상추 주기 같지는 안 생겼거든요 완전 마른 게 아니라 살짝 방건조라고 해야되나? 이렇게 오거든요 냄새는 약간 녹차, 말차 냄새도 살짝 나요 일단 얘네들을 물에 불려줄거예요 그리고 불순물들이 조금 지저분한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어우, 지금도 물 색깔봐요 여러분 와... 여러분 이거 깨끗이 사겠어요 일단 불려놓고 깨끗이 씻겠습니다 지금 한 3시간 정도 불리고 중간에 한번 물을 한 7, 8번 바꿔줬거든요 거의 2배 정도 불었어요 이렇게 해서 궁채 준비 끝 그리고 이제 궁채가 되게 진짜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길어? 그럼 얘 키가 몇칠하는 거야? 적당한 크기로 얘네가 식감이 진짜 엄청 오독오독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잘라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3cm에서 4cm 정도? 상추 줄기라고 해가지고 저는 엄청 그 섬유질 이런 것 때문에 찔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. 찔긴 게 아니라 오독오독 아삭아삭의 끝판왕입니다. 샐러리 피클도 식감 때문에 좋아하는데 어 지금 갈아탈 것 같아요. 이거는 취향 차이인데 저는 피클에 청양고추가 있는게 진짜 좋거든요 청양고추고 매운거 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한두개 그리고 홍고추는 색깔이 이쁘라고 파프리카 이런거 넣으셔도 돼요 무, 오이, 양파 이런거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피클주스를 만들어줄 건데 저는 요 환만식초를 사용하겠습니다 두배 식초 이런 거 사용하면 은또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식초 물 1리터 그다음에 식초 500, 설탕 500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인데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있어요 넣어주면 그수제피클 맛이 확 나죠 향신료들이 다 종합해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한 5g 정도 얘를 오랫동안 끓이는게 아니라 불을 켜고 한번 팔팔 끓여주세요 그냥 얘네들이 한번 파르르 끓이면 그냥 불 꺼면 돼요 아한 가지 팁은 식초에는 설탕하고 소금이 잘 녹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하고 설탕을 먼저 녹여준 뒤에 식초랑 같이 넣고 끓이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지금 가스가 떨어져서 인덕션으로 했는데 이게 인덕션이 약해서 팔팔 끓지가 않네요 그 유리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유리 용기 소독 한번 하시고 거기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얘네가 잠길정도로 지금 너무 뜨겁잖아요 한김 식힌 뒤에 이제 밀폐용기에 담아가지고 저는 냉장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꽉 눌러주세요 잠기도록 이르고 냉장보관으로 한 2-3일 뒤부터 드시면 돼요 그리고 피클 피클을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거 밖에 안 남았거든요 손가락이 골절돼가지고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이게 청양고추가 진짜 Thank you. 양념 고추가 진짜 잘먹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영상을 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이 친구는 이 만들어 봤으면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구 해시시그요 저희 6시 6상이만 6시 6시 6